오늘은 세 번째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주차 책은 호모데우스인데아좀 어려웠어요. Phone, i s a w your like, like h e shot my heart 양아, 아침밥잘 먹었어 선풍기 쐬는 거 좋아해서 지금 선풍기 쐬는 거예요 가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5분이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청소하고 양양이 산책시키고 요가도 했어요. 이거는 독서 모임에서 나눠준 다이어리인데 보시면 저의 오전 루틴이 벌써 15일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책은 다섯 권을 읽었고 지금 여섯 번째 읽을 예정이에요. 벌써 15일 동안에 감사일기를 적었어요. 처음에는 다섯 줄 작성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진짜 마음속 깊이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졸려서 이제 자볼게요. 안녕 잘자요. 아침에 가고 있어요 열심히. 아 제가 요즘 이제 마지막 주차여서 그런지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웃음> 마지막이다. 아이이거이 이후 아후이했다 감사합니다 이이이이이이이이 <웃음> 행복하네요 저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밥은 순두부찌개랑 밥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12시 1 7분이거든요아 빨리 먹고 가야겠다 아니 이거 기간제 근로하면 강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더 먹고 싶어든 그래도 굳이 굳이 집에 와서 먹는 이유는 집밥이 좋아요. 짖지 <웃음> 마라, 양양. 음, 음. 말하면서 먹어야지. 보시는 분들이 안 지겨울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먹고 이따 저녁에 봐요. 저는 요가를 하고 왔어요. 이번 주에 제가 브이로그를 못 올려서 혹시라도 기다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태양아왜 이렇게 울어? 와 안녕!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걷는 이유는 동생이 까르고 부닭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웃음> Girls love cookies. I'm gonna have t o e o h a e l e f a a t e e I'm g o n t o e a t i t i m g o n t o e a t i t i m g o n g t o e a t i t Yeah, yeah. See my peanut butter, jelly snack, pullet, r g h t brushy, uh, p a i n t n g That's my sunshine when it's raining. That's my bowl, yeah. 저는 이제 양치를 다 하고 오늘 요가를 가는데 기회가 되면 영상 한번 찍어도 되냐고 여쭤볼게요. 이번에 카메라 들고 가서 제대로 한번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찍고 싶어요. 파이팅! <웃음> 저 오늘 혼자 수업하면 마음껏 찍어도 된다고 허락받았어요. <웃음> 이날 저 혼자 운동을 하게 돼서 선생님께 제가 하고 싶은 걸 요청드렸어요. 먼저 비냐사로 전신에 스트레칭합니다. 다음엔 플라잉 요가를 했는데요. 아직 동작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동작이었는데 쌤이 옆에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용케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근력은 많이 모자란데 유연성은 좋은 편이어서 플라잉 요가를 어렵지 않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뒤로 꺾는 동작이 많아서 유연성을 많이 요하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모기 자세입니다. 모기 같죠? 머리카락이 모기 침 같지 않나요? 이어서 나비 동작을 하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시원합니다. 한쪽 다리를 해먹에서 조심스럽게 빼준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듯 쫙 늘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엔젤포즈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은 무려 금요일입니다 와. 이번 금요일은 저한테 참 의미가 많아요. 먼저 기간제 근로도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독서 모임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 제가 한달 동안 조금 무리하게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쉬웠던 거는 저한테 집중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한 집중이냐면 제가 유튜브도 하고 새롭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 못했어요. 끝나면 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도 브이로그 통해서 차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당장 오늘 어떻게 살 건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웃음> 요즘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장마철인가 봐요 김치전을 해 먹을까 감자전을 먹을까 근데 좀 매운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올때 편의점에서 그 불닭발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브이로그에서도 찍은 적 있거든요 그 불닭발에다가 저걸 일을 오늘 밤에 혼자 먹을 거예요. 이렇게 깊은 상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기간제 근로를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작 한 달짜린데 왜 이러냐면 일단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는 게뭐 한가한 거 이걸 떠나서 제가 맡은 업무 분장이 없다는 거는 힘든 일 같아요 사실 저는 눈치를 보죠 근데 이제 제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직장에 있을 때보다는 눈치도 덜 보이고 눈치 주시는 분들도 없었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은 제가 혼자 자축하고자 집에 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 이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코로나 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선불 지원 카드를 접수하던 <웃음> 기간제 근로자로서 조금 이 시기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오늘의 메뉴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마지막 이거 최고야 제가 막 날이 더워지니까 맥주도 땡기고 할수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막걸리가 땡겼어요 비가 와서 그런가 아니면 좀 삶이 고달팠나 이번 한달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어, 한해 정서 <웃음> 저는 항상 술잔에 이와인잔에 마셔요 왜냐하면 와 잔이 없어요 양양이가 자꾸 짖어서 양양이랑 치열스를 양아 치 m 스 자손 n a 슉 a 너무 좋아! u <웃음> 이것은 우유예요 <웃음> 음식은 못 들었어요 <웃음> 우 막걸리 좌우유예요 너무 매워서 우유를 퍼왔고 이 막걸리는 마실라고 퍼왔어요 음. 저의 불금의 같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스테이지에서 퍼스널 브랜딩 무료 컨설팅을 해줘요. 크리에이터나 한번 SNS로 부 수입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한번 지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양양이가 지루하다고 빨리 끊으래요. 내일이 월요일이죠?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